레인보우 플라워? 친구들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줄래? 즐거운 추석 보내기 오늘은 서유리랑 준서가 찾아왔네요. 레인보우 친구들의 집에는 무슨 일일까요? 오늘은 즐거운 명절, 추석이야. 오늘은 우리 모두 함께 추석을 보내려고 왔어. 친구들아, 빨리 준비하자 근데 무슨 준비를 해야 하지? 아이 참, 우선 우리나라의 예쁜 젖통 한복을 입어야지 와, 역시 정말 예쁘다 근데 추석은 어떤 날이길래 한복을 입어? 추석은 가을 저녁이라는 뜻인데 밤에는 커다랗고 환한 둥근 보름달이 떠 봄과 여름 동안 익은 과일과 곡식을 만들어 나눠 먹는 날이야 그렇구나 맛있는 것 많이 먹는 날이네 혹은 1년 동안 길은 핵곡식과 핵과일로 조상님께 감사하다고 차례상을 차린 뒤 성묘를 하는 날이기도 하지. 우와, 그런 날이었구나. 어쩐지 오늘따라 달님이 동그랗고 예쁘게 떴더라. 얘들아, 그럼 보름달이 떴을 때 모두 모여서 강강술래 해보자. 그게 뭔데? 동그랗게 모여 손을 잡고 원을 만든 다음에 환한 달림 앞에서 크게 노래를 부르면서 빙글빙글 도는 놀이야. 와, 재밌겠다. 그럼 우리 환한 달림이 제일 잘 보이는 곳으로 가자. 정말 환한 보름달님이 동그랗게 동산 위에 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아보아요. 이제 배가 고파. 얘들아, 추석 땐뭘 먹어야 할까? 설날에는 떡국, 추석에는 바로 송편을 만들어 먹는데 이 송편은 콩이나 깨를 넣고 솔잎과 함께 찐떡이야.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겠다. 그럼 우리처럼 알록달록하고 동글동글한 송편을 만들어 보자. 좋아, 좋아. 나는 꽃 모양으로 만들어볼래. 그럼 나는 자동차 모양을 만들 거야. 우리 모두 함께 송편을 만들어보아요. 얘들아, 송편이 완성되었어. 그럼 우리 한번 먹어보자. 너무 예쁘다. 알록달록해. 나는 분홍색 송편을 먹을 거야 나는 보라색 콩 송편을 먹어볼게 나는 초록색 쑥, 깨 송편을 먹어볼 거야 우와! 콩 송편, 깨 송편 둘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예쁜 송편을 다 같이 만들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 이제 다 같이 소원을 빌어볼까? 마당으로 다시 나온 레인보우 플라워 친구들을 달님이 반겨주나 봐요 우리 달님을 바라보면서 모두 소원을 빌어보자 얘들아, 모두 소원을 빌었니? 응! 우리, 우리 모두 소원을, 소원을, 빌었어. 소원을 빌었어! 어떤 소원을 빌었니? 나는! 안 돼! 소원은 비밀로 해야 더잘 이루어진댔어! 정말? 그런 거야? 그럼 나도 비밀로 해야겠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보름달을 보면서 멋진 소원 하나씩 다 빌었지? 추석에는 온 가족들과 함께 송편도 만들고 제사도 지내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즐겁고 사이좋게 놀아보자! 친구들도 즐거운 명절 보내길 바랄게! 안녕!